성분상으로 이게 더 비싸겠네요 천원이거든요? <웃음> 이만큼에? 저기 선생님 이거 터져요 <웃음>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결루입니다 오늘도 어쩌고저쩌고 리뷰 내돈 안사먹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벼르고 벼르던 아몬드 이색아몬드, 괴식아몬드 3종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? 일단은 요 친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요런 친구고요포장지부터가 우주에요 뽕따향이 확 나네? 이런식으로 생겼어요 여기 뭐가 막 박혀있다? 오! 입에서 터, 터져! <웃음> 터지고 있어! 아니 입에서 뭐가 엄청 터지는데? 이거 그 어릴 때 다다다닥 하는 그 가루 고런 느낌 아 그래서 별빛 팡팡인가봐요 개가 걔가... 아몬드가 왜 터져야 되지? 오, 입에서 엄청 젖어. 오, 진짜 뽕따 맛 난다. 아, 뭐지? 어, 근데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맛은 괜찮아. 뭐랄까, 막 기분 나쁜? 그런 맛은 아니거든요. 약간 그런 스타일의 아몬드예요. 아몬드의 맛을 입혀놨다기보단 아몬드 초콜릿 있잖아요. 아몬드 이게 안에 하나 통째로 들어있고 초콜릿을 이렇게 코칭해놓은 그런 타입이에요. 근데 사실 말 안하면 아몬드인지 모를 것 같아. 그 아몬드 특유의 맛은 거의 없어. 뭐 청평은 좀 이따 해보고 다음 제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제품! 여 친구! 복숭아 맛 아몬드 냄새부터 한번 맡아볼게 안하면 안되나? 오? 생각보다 비주얼은? 그냥 아몬드 같기도 하고 아몬드 원래... 요 어? 아, 이 이프로 부족한 그거 만나는데, 근데 얘는 만 부족하다. 아, 와 진짜 별로야. 아. 아, 뭐 어디? 어떤 새끼가 만들었다고? <웃음>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그러니까 얘는 겉에 뭐가 있는 거고, 얘는 그냥 가루가 묻어 있는 거예요. 아. 와. 아. 아아 아, 진짜 2% 맛나 약간 와, 와우 그거 맛도 나고 복숭아 맛이라 해서 기대치가 좀 생겼던 건가 넘어갑시다 청평이 따할게요 아네 마셨다 다음 제품이에요 이 친구는 다른 회사 제품이에요 먹어본이라는 회사인데 참고도 샤인머스캣맛이었다 괜히 또 기대치를 올리네요 친구들이 어, 거두재미하고 까보도록 할게요 긴장되네 오 생각보다 요 앞에 두 제품보다는 제일 향이 그럴듯한데 일단 냄새는 청포도 향? 샤인머스캣 향? 먹어봅시다 Yeah. 아! 막아 이것도 개맛없어 <웃음> 아유 아나 아, 이건 아닌데? 아뭔 맛이야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아 이게 뭐냐 이거 샤인마스켓밭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되어있거든 단면이 겉부분에 있는게 진짜 겉받없어요 모르겠다 아 그냥 이거는 세상에 없는 맛인데 야 진짜 어이가 없네 생각보다 얘가 되게 맛있었고 얘를 먹고 나니까 얘가 선녀고 얘가 최강이네 기대는 역순으로 했거든요 얘를 제일 기대를 안 했고 조금 기대했고 오 샤인머스캣 이러면서 사왔는데 왜 팔아 아니 미안해 아니 맞아 팔지마 <웃음> 이거 누구로 누가 아우 진짜 맛없어 이렇게까지 뭐라 안하는데 얘는 진짜 아니야 샤이 머스켓 안문드대 영양통닭젤리 아... 왜썼었는데아 제가 엄청 찼다 와 가슴이 진짜 옹졸해진다 영양통닭젤리가 나아아 <웃음> 진짜 맛없어 진짜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 먹어봤어요 삼종참 드림팀이네요 그러면 총평을 해 볼게요 일단은 이색 아몬드 삼종 먹어봤고요 이색 개식 아몬드 삼종요 친구는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불량식품을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약간 향수가 떠오를 수도 있는 그런 맛인 것 같고 요 친구는 좀 취향이 갈릴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맛이 없었거든요 근데 또 이게 2%랑 풍성건뭐 그런 맛이 나기 때문에 복숭아를 생각하지 않고 먹었을 때도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포장지를 보고 복숭아를 기대하지 않기란 또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결국 맛없을 거란 얘기예요이 친구는요, 기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내가 앵간한 거다 맛있다 나는 뭐 취두부도 잘 먹고 홍어도 잘 먹고 내가 이 구역에서 괴식 마스터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해 볼 만한데 그래도 아마 이 천원이 아까울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들은 요거 사먹지 말고 짱니버터 짱몬드 드세요 그게 제일 맛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야 방금 속틀림 했는데 요거 세개 합친 맛이 나내 몸한테 너무 미안한데 나쁜 짓 하고 있는 거 같아